리플스웰 때 제가 목표가를 한 15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 스웰, 1500원. 리플스웰 때 1500원까지 간다. 그리고 지금이 어, 적정, 적절한 선이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차트에서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채널이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통, 통, 통. 물수제비 뜨듯이, 뜨듯이 이렇게 통통 튀어나가고 있는데 지표는 계속해서 매수는 받쳐져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다이버전스죠 어,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어, 그냥 우리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 봐야 하는 그러 매수 자리에 다 갔다가 어, 핑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 한 300원 조금 넘었을 때 샀는데 지금 리플 수익은 얼마 안 돼요 3%인가 2%인가 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1500원으로 보는 이유 어, 한, 세 번, 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어, 일단은, 어, 좀 많이 빠졌어요. 빠질 만큼 빠졌어. 빠질 만큼 빠져서 기존의 홀더들이 충분히 질려버릴 만한 가격이다. 어, 질려버릴 만한 가격에 와있다. 질려버릴 만한 가격. 그리고 두 번째. 어, 역사적으로 리플 소엘은 늘 올랐으니까. 늘, 늘 그랬으니까, 수엘 때는. 어, 늘 그랬으니까 스웰 때 올릴 건데 질려 버릴 정도의 가격으로 만든 다음에 털고 나서 올려야지 올리는 입장에서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데요 어 내가 사서 세가세 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어, 솔직히 이두 번째는 뭐 필요 없고요 어, 3번 3번 이유가 가장 큽니다 어, 다른 이유 없어요 네. 리플 스웰 뭐 관심 없어 스웰 때 오르고 말고 그 근거가 있어.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 어, 그냥 내가 사서 믿는 거죠. 네. <웃음> 어, 해달별님. 개미가 다 알고 있는 스웰. 과연 세력이 올릴까? 라고 하셨는데 스웰 이슈 때문에 요지점에서부 계속 매수했던 세, 그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페이크 줬다가 다 떨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털고 나서 어, 다시 올릴 수, 올릴 수 있을까? 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어,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저는 3번을 최고의 매력적인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스웰 때문에 산건 아니에요. 스웰 때문에 산건 아니고, 그냥 자리가 괜찮았어. 자리가 저는 괜찮았다고 보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냥 매수를 했고요. 평단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303원, 여기 깨는, 돌파하는 거 보고 돌파매매한 거거든요. 요 자리. 요디센딩 자리 돌파하는 거 보고 요 자리에서 따라섰기 때문에 지금은 리테스트 받고 다시 올라가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준성 님은 리플 스웰때 올릴 것 같다. 아, 4만 달러까지 알트 올리면 정말 하고 비트 자금을 알트 올할것 같다. 자, 어, 리플 스웰때 리플 스웰 11월이죠? 1500원 가기일이 1500원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00원 어, 자 1500원 간다, 희망하시는 분들 한 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리프라 가자,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네. 자, 확실하게 안아치면은 1500원 안 갑니다. 1500원까지 가야 돼요. 네. 저는 스탑을 290원으로 잡았어요. 스탑. 스탑을 29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무리 1,500원 간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어, 수렴 채널의 끝지점을 다시 깬다고 하면은, 어, 웨리이고 나발이고, 그냥 얘는 결국, 어, RTS였다. 어, RTS, 트레이딩 용어인데, RTS 뭐예요? 여기 수렴 채널에 대한 지지 근거를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어,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더갈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지지선을 다 깨는 움직임을 RTS라고 하는데, 이거 아시는 분 RTS <웃음> RTS 무브먼트고하는데 아니죠 불트랩은 불 BT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비니비니님 정답 어, 리토 속이라고 하죠 리토 리토 속 네, 리토 속 무브먼트라고 해서 저는 290원 밑으로 빠지면 은 리토 속 무브먼트로 판단해서 을 어, 손절가를 정해놨습니다.